마지막 주제죠, 블리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소년 점프를 견인해온 이 3대 작품 중 하나입니다. 2001년 8월에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2016년 가을에 74권으로 완결을 했죠. 와, 음. <웃음> 연재 초기에는 다양한 장르가 문제된 온리버스 풍의 만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인기 부진으로 인해서 짤릴기까지 내몰린 작품이었다고. 본격 이 배틀 물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 소울 소사이어티 편 이후 큰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소울 소사이어티 편의 이치고대 바쿠야전에서는 인기가 절정에 도달하여 점프 역사상 최초의 2주 연속 표지를 했다고 하네요. 아 진짜. 네. 이주 연속. 최초. 2주 그 2주 연속. 최초네. 또 그래서 오늘은 이 블리치에 등장하는 캐릭터 <웃음> 파워 랭킹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각호보, 블리츠 극장판에서 등장한 주인공 이치고의 각성 호러아 버전입니다. 분노한 주인공은 언제나 강하죠. 세기말 변기와도 같은 전투 장면을 연출하여 독자들에게 그 존재감을 단단히 각인시켰습니다. 시엔그란츠는 나리타 료우고가 집필한 블리츠 소설, 스피릿츠 아포에버 위듀에 등장하는 아랑리입니다 블리츠 최강의 호로 폭주한 프로사키 이치고나 2차 해방, 우르키오라조차 이길 수 있다고 언급되었죠. 원래는 시행그란치였는데 지식을 선택해서 잘 앞으로 그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13대, 11번대 대장. 사신으로서는 기본기도 부족하고 천년 혈전편 이전까지는 참백도 해방을 하지 못했던 관계로 눈에 띄는 참백도의 화려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이 너무너무 우수하여 대장 자리에 오르게 된 인물이죠. 캠파치는 시와 만네를 터득 후 아주 강해집니다. 사신들의 수장이자 정점 수준의 사신 중한 명으로 먹물로 사람을 가두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사신들 중에서 최강자들만 모인 0번대의 수장인 만큼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직 완전히 힘을 각성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어지간한 대장급들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야마모토도 꺾은 유하바두차도 이치베를 꺾을 수 없었고 죽기 직전까지 몰렸죠. 호정 13대 1번대 대장 겸 총대장. 추정 2000세 이상이지만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근육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참백도 능력은 모든 참백도 중 최강! 참, 권, 주, 귀 모두 만능! 백타만으로 해방한 에스파다급 아랑카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이젠조차도 실패한 흑관보다 더 높은 클래스의 귀도를 영창파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강의 사신! 순수한 강함으로는 블리치 세계관 최강자 후보로 꼽힙니다. 소울 소사이어티의 왕이지만 이름이 없어 영왕이라고 불립니다. 왕권을 이용해야만 갈수 있는 별개의 공간에 기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자들만 모은 영번대가 영왕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작중에서도 언급만 될뿐요사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소울 소사이어티의 주민들도 영왕과 직접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네요. 수많은 강자들의 배우에 영향력을 끼치지만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에 쌓인 인물입니다. 그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소울 소사이어티의 창조주로 여겨집니다. 알트로프라 테어드는 긴 청록색 머리카락과 노란 눈동자, 동물의 위턱과 같은 가면 조각으로 오른뺨을 가린 것이 특징입니다. 등에 영압을 굳혀서 날개를 형성하고 공중을 날아다닌 것이 가능하고 타인으로 변신하거나 타인의 정신에 간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인 무도한 성격으로 유명한데요. 뛰어난 계략가인 동시에 무자비한 전사로 힘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성격은 자신이 죽인 상대의 영압을 흡수해 자신을 강화하는 참백도 능력에 반영되었으며 이힘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닌 대장도 알토르를 만나면 도망가게 바쁩니다. 아이젠 소스케는 호정 13대 5번대 대장으로 갈색 머리에 갈색 눈, 안경을 낀 부드러운 인상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이젠 소스케는 온화하게 생긴 외모와 달리 어마어마한 힘을 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허세를 전혀 부리지 않으면서도 먼치킨급의 힘을 과시하였기에 많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붕흑과 완전 융합된 이후에는 사신과 호로의 경계를 넘은 초월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유아바하는 퀸시로 이루어진 거대 조직 반덴라이히를 통솔하는 황제입니다. 최소 1200살 이상 먹은 퀸시의 최고령자이자 모든 퀸시들의 시조. 유아바하는블리치에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디올마이티라는 기술은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었던 3위의 아이젠 소스케조차도 그의 앞에서는 압도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아바에게는 접촉한 사람에게 영혼 조각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몸을 고치거나 정신력을 강화시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아바와 접촉한 사람들은 얼마 살지 못했다는 점. 이렇게 되면 죽은 사람의 지식, 노력을 통해 얻은 힘, 재능 등이 각인된 영혼 조각은 모두 유아바아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유아바아는 영왕을 흡수시킨 뒤로 더욱 막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나타나도 무릇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라면 당당히 극복해 나갑니다. 주인공, 쿠로사키 이치고가 최강의 자리에 랭크인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잃는 대가로 베놈 젠을 압도한 무월고. 그리고 신천 새참홀은 유하바를 이긴 모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원나블의 마지막 주자 블리츠에 등장하는 캐릭터 파워랭킹 10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언제나 이 좋아하는 작품의 캐릭터의 우열을 가리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고 시끌벅적한 일이죠. 다음 응. 시간에도 저희가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거니까 아조그만아조그만 아, 기다려주세요. 아,